영어에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셨죠? 하지만 시간과 노력 대비 만족하시지 못하는 게 많죠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1일 영어와의 첫 만남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9개의 동영상을 시리즈로 올려드릴 텐데요 이 동영상만 보시면 영어 읽기는 완벽하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영어트리 패밀리, w 컴 백. 잘 오셨어요 만약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면 w e l 환영합니다. 저는 타미쌤이고요. 현재 김포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영어 공부방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도 잘 모르는, ABC는 전혀 모르는 아이들이 와서 짧은 시간 안에 영어를 읽게 되고 간단한 의사표현도 하면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는 영어는 쉬워, 할만하네 이렇게 자신감을 심어주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정말 쉽게 쉽게 배워가는데 우리 어른들이라고 어렵게 배울 필요 없잖아요? 이 9개의 동영상만 충분히 이해하시면 영어 읽기는 끝입니다. 기초 파닉스는 물론 각 알파벳의 발음들을 어떻게 원어민 스타일로 하실 수 있는지 완벽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왕초보 영어 읽기 파닉스 정복하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9글자만 보려고 합니다. 26개의 알파벳을 한번 보시느니 이 9개를 세번 반복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오래 남고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알파벳을 세개의 동영상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알파벳, 파닉스를 공부하실 때 여러분께서 집중하셔야 되는 목표점들을 잡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닉스를 공부하실 때 주요 포인트는요. 첫 번째, 이름 소리입니다. 이 알파벳, 이 철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꼭 기억하셔야겠죠. 두 번째는 발음소리입니다. 기억이라는 이름이 있고 가 라고 우리가 소리를 배우듯이 영어에도 철자의 이름이 있고 소리가 다르게 있습니다. 일단 이 파닉스를 볼 때는 한 가지 소리로 대표적인 소리로만 보도록 할 텐데요. 이 파닉스 새 동영상이 끝나면 여러 소리가 나는 철자들은 따로 단어 드릴 예정이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 소리를 연상하게 해주는 단어들도 같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알파벳 하나하나를 설명드릴 때마다 적게는 3개 많게는 5개 정도의 연상 단어들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그 중에서 마음에 꽂히시는 것들 하나씩 두 개씩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잦은 반복입니다 제가 아직도 30년 전에 보았던 아기공룡 둘리 꼬마 자동차 붕붕 그런 노래들도 다 기억을 하잖아요 단한 번도 써본 적 없고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 노래들이 있습니다. 왜냐? 잦은 반복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이 동영상을 자주 반복하시면서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순식간에 영어를 읽고 있는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단어는 A입니다. 대문자가 있고요. 소문자 모양이 있습니다. 컴퓨터나 많은 인쇄물들을 볼때 A의 소문자가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펜이 발명되기 전에 우리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는 묵을 사용한 붓을 썼었잖아요 서양문화에서는 깃털 등을 사용한 잉크를 찍어 쓰는 펜들을 쓰곤 했습니다 그 펜으로 글씨를 쓰다가 펜을 들때 잉크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획으로 글씨들을 쭉 연결해서 쓰곤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필기체라고 부르죠 우리가 대부분의 글씨를 소문자로 쓰잖아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소문자들을 연결해서 썼었고요 시작과 끝이 꼬리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문자들은 한 획으로 쓰여지고 꼬리도 있죠 A 같은 경우도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전 단어와 연결이 되기 위한 윗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문자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장들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문장의 시작에 대문자를 쓰고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 이름, 고유 명사들을 가리킬 때 대문자로 그 단어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개개인의 이름, 나라, 도시 그런 것들은 다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문자, 소문자 다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A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의 모양들 잘 숙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문자의 다른 모양 형태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A의 소리는 에 라고 소리가 납니다. A sound 에에 에, 라는 에 s 의 사운드는요 한글과 비교하자면 i 이에와 가장 비슷한데요 연상나어들을 한번 볼까요 애기가 애플을 먹으려고 했는데 ant 가그 위에 있었어요 그걸 본 할머니는 angry 하게 됐죠 <웃음> 자 지금 애기 apple ant angry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애기는 한국말이에요. 하지만 에 라는 소리와 연동시키기 좋은 단어입니다. 한글이 되든 영어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비슷한 소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에이라는 글씨를 봤을 때에 라는 소리가 떠오를 수 있게 도와주면 됩니다. 두 번째 글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씨는 미 입니다. 비의 모양은 배가 볼록볼록하고 소문자는 아래배가 볼록하네요. 비의 소리입니다. b sounds b. b라는 소리는요. 입술에서 나는 소리인데요. 한글의 비읍과 비교하면 한글은 브 이렇게 느린 소리라면 영어의 비는 브. 조금 더 입술이 빠르고 뱉어내는 소리입니다. 목젖에 울림이 걸 정도로 여기에 진동을 주시는 거죠. b. b b b. 빠른 속도로 뱉으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아마 최고의 인기 스포츠가 아닐까요? 베이스볼 우리가 베이스볼을 보는 이유는 배트로 볼을 치기 때문이죠. 그 시원함이 있잖아요. 베이스볼 보는 배트 볼그 다음 글자 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는 파인애플 같이 생겼죠. 저 파인애플 한입 비어 먹은 애플 같죠. 죄송합니다. C는요. 대문자와 소문자의 모양이 같습니다. 하지만 크기는 반이어야 합니다. 크기로 대문자, 소문자가 구별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C의 소리는 크 입니다. C, sound, 크. 우리가 크 소리를 낼 때요. 이건 한글의 키역과 가장 비슷한 소리인데요. 우리 키역 소리를 낼 때도 목이 목젖에서 닫힘을 느끼시죠? 이 소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바람소리, 목젖에서부터 시작하는 바람 소리가 크입니다. 목젖 바람 소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즐겨 마시는 음료 중에 커피가 있습니다. 이 커피를 컵에 오래 놓았더니 이 커피가 콜드 해졌어요. 그래서 이 식은 커피를 한숨에 들이키고 크 하죠. 커피 컵 콜드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크 소리와 연결될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 글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글씨는 니입니다. 뒤의 대문자는 큰 배, 소문자는 엉덩이. b 와 'D' 소문자가 혼돈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요. 자, b 는 배, d 는 엉덩이. 이렇게 구분하시는 것도 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d 의 소리는요. 드가 나는데요. 디 사운드 d 한글의 디귿 드다 하는 발음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한글의 드할 때는 혀가 부드럽게 입천정을 살짝 건드리는 반면 영어의 d 는요 잇몸과 앞니 사이를 빠르게 쳐줍니다. 드 드가 아니라 드 약간의 목젖에 울림이 있을 만큼 빠르게 쳐주셔야 합니다. 드 드. 미국에서 인기 있는 아침 메뉴 중 하나는 도넛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이 도넛을 drink에 dunk해서 먹죠. Dunkin' Donuts 이라는 도넛 브랜드도 찍어먹는 도넛이라는 뜻으로 시작된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찍어먹다 보면 drop 떨어지기도 하고요. dirty 더러워지기도 하죠. 다음 단어는 이입니다. 한글에 ㄷ과 같이 생겼는데요. 소문자 같은 경우도 티귿의 모양을 한 획으로 그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획으로 그다 보니 위에 조그만 원이 생긴 거죠. 이라는 단어는 우리 처음에 보았던 a와 같이 모음입니다. 모음들은 다양한 소리들이 있고요. 조금 더 깊이 나중에 더 알아보긴 할 텐데요. 일단 이이를 대표하는 소리는 에 입니다. e, sound, 에. 아까 비슷한 소리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에이 가 비슷한 소리였죠. 이두 소리의 차이점을 보면요. 아까 에이의 에 같은 경우는 입을 좀더 넓게 벌리고 따뜻한 소리를 이 이는 짧고 옆으로 더 벌어진 차가운 소리 에 날카로운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에몇년 전에 여수에서 엑스포가 있었어요. 엑스포 같은 큰 행사들은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 엔터 들어가야 하는지 또 어디로 엑셋 나가야 하는지 잘 알아둬야 합니다. 다음 단어는 F입니다. 기억을 뒤집어 놓은 듯 생겼죠. 소문자도 똑같이 생겼지만 각진 것 대신에 부드럽게 곡선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자의 특징은 두 획으로 그어져야 한다는 것. F의 소리는요. 입니다. F sounds 한글로 표기를 할 때는 우리가 F 소리를 피읍으로 쓰는데요 F 소리는 한글에는 없는 소리입니다 윗니를 아래 입술을 살짝 포개시고 그냥 바람을 불어주시면 됩니다 입 안에서는 약간 후, 후 같은 느낌이 있지만 밖에 이빨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F 라는 소리가 나게 되죠 우리 옛날 속담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죠. Fire on foot. Fire on foot. 그 다음 글씨는 G입니다. G는 C의 모양의 기억 또는 갓을 씌워놨죠. 소문자의 모양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꼬리가 왼쪽으로 구부러지고 있다는 것. 이 G라는 글씨는 이 공책의 선을 기준으로 이 꼬리 부분은 밑에까지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 아래로 내려오는 첫 번째 소문자 G입니다. 이 G는 C에다가 무엇을 씌웠다 그랬죠? 기억이나 가을 씌웠다 그랬죠? 그래서 이 G의 소리는 그입니다. G sound 그. 다른 소리가 하나 더 있긴 한데 대표적인 소리 먼저 배우시는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은 그한 소리에만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는 한글의 기억과 소리가 비슷한데요. 기억은 입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소리라고 본다면 이 영어의 g, 그는 목에서부터 시작하는 소리입니다. 그, 그, 그 golf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스포츠죠. golf라는 게임 하실 때는 grip, grip도 좋으셔야겠고 감 감에 따라 그날의 경기가 승부되기도 하죠. g o game, grip, come 한글 단어라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셔도 돼요 영어 단어들이 낯서시면 한글 관련된 단어들로도 기억하셔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지금의 목표는 영어 단어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인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든 만약 다른 나라 언어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그것과 연관시키셔서 기억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두 단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 H입니다. h 입니다 H. 대문자는 사다리같이 생겼죠. 아이같이 생기기도 했고요. 소문자 왼쪽에 기둥을 잘 봐주세요. 이 기둥이 짧아지면 소문자 N과 혼돈이 올 수도 있습니다. H 소리는요. <웃음> 입니다 H sound. <웃음> 우리가 한숨. <웃음> 아니면 추울 때 따뜻한 공기. <웃음>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여름에 hot. 한 날씨 속에 hungry 한 상태로 다니다가 꺼리다가 결국 hospital을 가게 되죠. Hot, hungry, 허허허. hospital. 오늘의 마지막 단어 I입니다. 그냥 I라고 하지 않죠? I 한글 같이 I 두 음절이 아니라 I 한 음절이고요. 아가 이보다 더 강조되고. 가 길게 됩니다. I 글씨 모양을 보시면 여기 세개가 있어요. 대문자의 모양이 두 가지 형태로 인쇄물들 나타나는데요. 위아래를 막아주는 표시가 있고 없이 긴 막대기로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L 소문자 역시 일자로 길게 막대기만 있는데요. 그래서 대문자와 소문자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이래서 대문자와 소문자의 규칙 대문자는 문장 앞에 아니면 은 고유의 이름 우리가 흔히 쓰는 I, 나 라는 말은 나 라는 뜻은 제가 쓸수 있고 여러분도 쓸수 있지만 이런 나는 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I는 항상 대문자로 표시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I와 L 구분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I 역시 모음입니다 그래서 얘도 다양한 소리가 나지만 우선 대표적인 소리로 이 e 소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 sound, e 우리가 한글의 e는 영어에서는 장모음 겹모음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e 발음을 맞게 고치셔야 되는데요 이 영어 원어민식 발음 e를 하시는 제 비밀은요 혀의 위치입니다 한글 e를 발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e 할때 혀끝이 아래니에 닿아 있을 거예요 영어 e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그 혀를 이빨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 소리에서 이 아마 들리시는 거는 차이가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혀의 위치로 그 차이점을 느끼셔야 돼요 한글 이 영어 이이 이. 약간 본인에게는 으 소리에 가깝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맞는 발음입니다 이 혀가 이빨에 닿는 순간 한글 이로 변하게 되니 꼭아래니 아래 아래쪽에 대시기 바랍니다 이 e. 요즘 하도 SNS가 발달이 되어있다 보니 SNS 스타들도 많습니다 인스타그램, 인싸, 인사이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끔씩은 오바를 해야 되기도 하고 변장을 해야 되기도 하죠 인디언 같이 아이가 좀 어려웠어요 저한테는 이글루에 인디언을 보낼까 생각도 해보고 인정머리 없이 이것저것 다 던져보려고 했지만 여러분들께 딱 맞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A부터 I까지 봤는데요. 이본 단어들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음과 자음으로 나누는데요. 모음은 우리가 A, A, 따뜻한 A E, 따뜻한 E, 짧고 벌어지는 날카로운 I, 그리고 I, E, 혀가 입 밑으로 떨어지는 E가 있었고요. 자음도 두 분류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젖에서부터 울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c k g g g 가 있었습니다. 입술이나 이빨을 통한 바람 소리들도 있었죠. B, b b b d d d, d. F, f, f, f 마지막으로 h 다음 동영상에서는 J부터 R까지 또 아홉 단어를 보게 될 텐데요. 그 아홉 단어를 더하기 전에 이첫 아홉 개의 단어와 소리, 연상 단어들 꼭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어트리는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 8시마다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이 파닉스 시리즈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셔서 영어의 소리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어가 한글보다 읽기 쉬워질 때까지 저는 여러분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파닉스 시리즈 2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